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쇼츠 짧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충청북도 진천군의 어느 하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게 전부 간을 이롭게 하는 나물이라는 쑥입니다. 쑥 중에서도 물 쑥입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전부 물쑥이고 이 하천을 따라서 저 상류 쪽 그리고 이 부분이 합류되는 지점인데 또저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지점 양쪽에서 모두 뚝방 사이에 이 물쑥이 자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조금 채취하고 후반부에 가서 물쑥 자생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쑥은 특별히 제가 하나 뿌리도 보여드릴게요 이 뿌리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버릴 게 없는 나물이자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죠. 본초강목에서도 언급이 됐을 만큼 상당히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간이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간에 유익한 나물 중에 하나가 물쑥입니다 본초강목에서 간을 이롭게 하는 나물이라고 언급이 됐고 또 식욕이 없는 분들 봄철에 깔깔하고 입맛이 없는 분들 식욕이 돌아오게 하는 나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럴만큼 물쑥은 버릴 것이 없는 이 뿌리까지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삭하고 여기에 줄기 안에 심이 박이지 않아서 아삭하고 쫄깃한 맛이 나는 고급 나물입니다 특별히 전국적으로 이 하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물쑥은 보시면 삼지창처럼 갈라집니다. 삼지창처럼 갈라지고 줄기가 성장해서 뭐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여기가 삼지창처럼 갈라지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쑥처럼 약간 흰빛이 도는 뿌연 빛이 돌기 때문에 하천변에 오셔서 찾으시면 굳이 물쑥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가 참쑥이라고 부르는 쑥도 많으니까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쑥은 5월 단오 이전에 채취해야 쓴맛도 덜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물쑥은 한 여름에도 줄기를 채취해서 조금 질기다 싶으면 껍질을 벗겨내고 아삭한 맛을 내게 장아찌나 피클을 담아서 먹어도 좋을 만큼의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간에 좋은. 입맛 돌아오게 하는 물쑥 저도 좀 채취해서 제 주변에 나눔하실 분이 조금 있거든요 간이 안 좋으신 그래서 좀 드리고 저도 맛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니까 일일이 문자로 또 카톡으로 응답 못해드리고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서 나오는 밴드가 아니고요 비공개로 묶어놨습니다. 설명란 아래쪽에 보시면 1년 전에 밴드를 개설했으니까 밴드 개설되고 난 후에 만든 영상에는 모든 영상의 아래쪽 설명란에 밴드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유튜브 들메곡간 밴드에서 내가 식물을 찍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 이 나무를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것을 밴드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그곳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우리 회원님들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나물들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씩 또 나눔도 해 주십니다 이제 4월부터는 나물철 되고 시작해서 많이 바쁘시고 배움도 하셔야 될텐데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도 제가 많이 못봤습니다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얻을 것도 많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지금이 최고 부드러울 때거든요 요럴 때가 최고 부드러운데 조금 더 성장해서 요 줄기들이 성장하면 여기 이런식으로 이건 갈텐인데 이렇게 쭉 길쭉하게 성장하면 줄기를 꺾어다가 피클 하셔도 되고요 아삭하게 다른 나물로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은 나물이 부드러워서 밑에 뿌리까지 채취하지 않고 다른 잡티 같은 것만 제거하시고 가져가시면 국을 끓이셔도 되고 떡을 하셔도 되고 많으면 말려놨다 묵나물 하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 물쑥이니까 전국에 하천변 잘 찾으시면 남쪽에도 많구요 영남 호남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안가립니다 전국에 있습니다 몰라서 이제껏 이용을 못하신 것이지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천변에 제방뚝을 무너뜨리는 일만 아니면 이 흘러가는 그냥 놔두면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이런 나물도 이용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여기 제방 들어오는데 입구에 표지판이 있던데 이런데 오셔가지고 혹여라도 시간이 걸릴까봐 정심 드시고 도시락 같은 거 드시고 쓰레기는 전부 가져가셔야 됩니다 쓰레기 가져오신 건 전부 가져가셔야 되고 도시락 까먹고 하천에다 버리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쓰러져 있는 묵은 싹들은 모두 물속의 싹입니다 물론 여기 달뿌리풀 갈대하고 비슷한 달뿌리풀도 섞여 있는데 이 달뿌리풀 뿌리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저 아래까지 전부 물쑥이고요이 위쪽으로도 계속 올라가면서 물쑥입니다. 저 건너편에도 절반 이상이 다 물쑥입니다. 물쑥은 일반쑥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서 삼지창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뚜렷하게 세번 갈라지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어리죠. 그리고 칼을 갖고 뽑아도 되지만 이렇게 손을 가지고 밑 밑둥을 잡아당겨도 쑥쑥 잘 뽑힙니다. 여기는 지금 하천 바로 옆이라서 뿌리가 밑에 아주 깊숙이물 있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부드럽지만 저쪽 뚝쪽에는 물이 상대적으로 거까지 올라가 거기까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직은 조금 억세더라고요. 비가 온 후에 어느 정도 한세 마디, 네 마디 이상 자랐을 때 채취하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하천변에 있는 것만 이렇게 조금 채취해서 먹을 만큼 채취했습니다. 잘 뽑힙니다. 뭐 다른 칼이 없어도 여기 모래톱에 자생하는 것들은 자꾸 뜯으면 잘 뽑혀요.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 모래톱에서 채취한 거는 모래 잘 털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이 모래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잘안빠지더라고요몇번 세척해야 됩니다. 약속드린 대로 여기 정확한 위치는 두 곳의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 V자 된 좌측, 이쪽은 진천군 쪽에서 내려오는 미호강입니다. 미호강이고 여기는 덕산읍 쪽에서 내려오는 합천이라는 곳입니다 두 장소가 만나서 저쪽 아래쪽으로 한 2km 정도 내려가면 유명한 진천 농달이 있죠 그쪽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를 찾고 오시면 이곳에는 물쑥뿐만 아니고 냉이도 많고요 열무처럼 큰 냉이도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도 하나 올릴 건데 냉이하고 속속이풀 우리가 황새냉이라고 알던 속속이풀도 많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쑥도 있고 황새냉이는 물론 있고요 이런 종류의 나물들이 하천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은 이쪽 지역이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유기질이 풍부해서 물쑥, 뭐 냉이 종류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주변에 농민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로 진입하려면 농로를 거쳐서 진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면 양보도 좀 해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도시락 같은 거 가져오셔서 드시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 오늘은 물쑥이 너무나 많은 곳 진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